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두렵지 않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 아, o h y oh. 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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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자, 녹화 시작을 누르고 헉? 아 녹화방송인가.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웃음> 나는 머리가 이렇게 또초등학생이었 <웃음> 반전하기도 몇 번째 하는 거죠 이 방송을? <웃음> 꽤만이했 제가 만든 썸네일이 한 8개 9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번 했을 거예요. 음, 10번? 그럼 이 자뭐 일찍 시작하시죠 네, 하시죠 바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의 그옷 컨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주세요 네. 22년 된 옷? 23년, 23년 아. 22년 차 버버리 아, 23년? 23년 그 결혼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신혼여행을 <웃음> 거기 이제 그뭐 뭐였죠? 몰 있잖아요. 할인 몰 네네 저희 아내 말로는 이거 우두버리 우두버리 예, 2만원인가 2만 이 이만 3만 원 3만원인가 밖에 안 주고 샀다고 오우 우리나라 블랙프라이데이 뭐 그런 거죠? 아니, 미국은 뭐가 있냐면 클리어런스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완전 우리처럼 땡처리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블 5만원? 어. 네, 그래가지고 <웃음> 소리가 잘 들어가네 이제 들어왔나봐 방송 이제 들어왔나? 아 어, 아니에요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어, 어. 네. 그래가지고 그때 산 옷인데 어...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때 빨간 옷이라서 입는데 이게 이제 옷이 오래되니까 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요, 요 늘어난 거요 부인이 요만큼 어. 내려왔었어 <웃음> 오래됐잖아 아, 거짓말 아 진짜 여기까지 면 어떻게 다시 올라가요? 아니 진짜 <웃음> 맞아 <거짓말>. 아내 <웃음> 증인이 우리, 우리 아내가 증인인데 아 말도 안돼 그래가지고 옷이 너무 처졌었어 <웃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세탁기를 바꾸면서 건조기를 있는 걸 샀거든요 어. 그랬더니 건조기에... 아니야 건조기 아니고 뭐 이렇게 먼지털인가 뭐한거 그걸 집어 넣었대. 옷이 확 쪼른 거야.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먼지털이 깨면 원상복이 됐대. 전화한다 우리 수상한테. <웃음> 어, 진짜 어? 영통 한번 하고 나는, 확인 한번해보니 나는 그런 거짓말 해? 안 해요. <웃음> 나는 진짜 그런 걸 과장을 하거나. 내가 얼마나 <웃음> 알잖아. 내가 얼마나 담백한 사람인데. 뭘난 과장 같은 거안 해. 설치크 그 잡채시죠. 진짜 요만큼 그 잡채. 내려갔어요. 요만큼. 어. 그만큼. 그래가지고 못 입었었어요. 어, 근데한번 돌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어, 그 그래서... 건조기를 사야겠다. 어, 그러니까 내가, 나랑 <웃음> 똑같은 건조기 같은 사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아, 이거 한번더 돌려라. <웃음> 괜찮다. 다 모아서 그 건조기로 이렇게 한번다 해면 아, 좋아. 요즘은 한번더 돌려도 될 요즘 이 빨간색이 국짐당 저놈들이 빨간색을 쓰는 바람에. 아. 오늘도 오전에 이제 오전에 오후에 초심님 그 서울에서 우 방송하고 갔더니 초심님이. 음. <웃음> 국진당 가입하셨어요? <웃음> 그냥 빨간색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자유를 뺏겨버렸어 그러게, 음. 그렇죠. 음. 좋은 색은 갖다 다 썼어, 진짜. 네. 옛날에 아까 미래통합당일 때는 핑크색 같은 거 써가지고 제가 핑크 좋아하진 않는데 뭐 하다 보면은 선전 뭐 이렇게 맵장을 음. 만든다 보면은 핑크를 너무 쓰기 싫어, 쓸 수도 없고 쓰기도 싫었어요, 진짜. 근데 너무 예쁜 색이었는데 다 가져갔었네. 정당들이 기억나는. 맨날 색깔을 그 만들잖아요. 근데 음. 이 보수정당은 수시로 정당을 바꾸잖아요. 음, 그럼 정말 쓸수 있는 색깔이 점점 줄어드는 거같요 어, <웃음> 맞아요. 특히 진보정당들은 맨날 그 색깔을 뺏겨요. 그 어, 진보당 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음, 그러니까 빨간색을, 빨간색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힘당이 빨간색을 선점해, 선점한 게 아니야. 진보당을 경찰. 무시하고 그냥 빨간색을 했는데 같은 당, 아, 같은 색깔이면 안 되잖아요. 원래 정당 색깔이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그 무슨 색깔 코드번호를 공개했어요. <웃음> <놀람> <놀람> 다름, 다른 색깔이라고? <놀람> 아니, 웃긴다 진짜 <놀람> 실제 색깔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이것도 보세요. <놀람> 그냥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아, 이 코드는 약간 샵07856이 정도. <웃음> 아, 어, 여, <놀람>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놀람> 색깔이 좀 다릅니다. <놀람> <놀람> <놀람> 어쨌든 찾아보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그 정당들 색깔 뺏는 것 때문에 정말 그속규모 진보 정당들이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었거든. 그러게 그런데 녹색당 이런 데는 안 뺏기는 거예요? 아니 녹색당도 국민의힘한테, 아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당. 국민, 국민의당. 아, 국민의당도 아, 국민의당이 그랬나보다 그 색깔 다르다고 아, 음, 안철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쪼잔네역시 안철수 쪼잔해. 어, 안철수 안철수답지. 쪼잔해. 안철수 뭐 하고 지내시나? 지금 당 대표 나가신다고 다시 나오셨잖아요. 아 그래요? <웃음> 아예 아, 관심 안철수는 관심 상이 없죠. 너무 관심 <웃음> 너무 못난이 자매? 못난이 자매가 누구예요? 못난이 자매 한 분이 없대요. 아~~ 아마 맹, 어? 맹벽방 맹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맞네. 못난이... 못난이 자매 두 명이 없는 겁니다. 어, 왜? 그니까요. 맨날 못난이 자매 그러면 한 명밖에 어? 없는 건데 뭐. 저 표정까지 못난이 자매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넌 자연스럽게 못난이 가 <웃음> 할렐루야. 그냥 못생긴 걸로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잊어버렸지 또 할렐루야 샬롬. 했는데. 할렐루야샬롬저샬롬이 좋아요. 마음의 평화나 이렇게 찰롬 아, 잘 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멘이잖아. 아멘이잖아. 우리가 할렐루야아이 아, 아, 아멘. 손을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 내가 맨날 그거 방송 끝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니 그게 무슨 근본 없는 <웃음> 근본 없는 인사냐고 <웃음> 그렇지. 야가 합장 같이 하면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남의 하루 탑을 간세운다. 아멘이여. <웃음> 아직 너, 그 근데... 할렐루야 아멘 타이밍은 배웠는데 손은 못 배워가지고 <웃음> 손은 익숙하지 않네요. 아 약간 그런 게 없죠. 손 비... 동작은 없죠. 교회에서는 인사할 때 그냥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이런 없어. 거죠. 그런 게 따로 없어요. 음... 저도 불교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웃음> 이렇게 하세요. 네. 음. 아니, 아니 이거를 자주 써, 썼었어요. 그날 이제 샬롬이랑 아멘 배우고 아니 샬롬... 아니 우리 어렸을 때는 요렇게 기도도 했어. 아, 교회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 아,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기도 가르칠 때.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 기도 아, 아, 나 귀여워. 기억 날거 같아. <웃음>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가 다른 거죠? 보통 다 이렇게 기도하죠. 맞나요? 이, 이, 이건 아니니까. <웃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대박 재밌겠다. 시간이니까 윤성열 이거 생각난다. <웃음> 이거 똥꼬 생각나네. 윤성열이가 이게 하트 그려 이거, 이거 이거 하라 이거 뭐지? 요거 하라니까. 씨. 이거, 이거 하라니까. 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 윤성열. 아니 그 사진 있잖아요. 몰라요? 어? 이거 하라니까 이렇게 찍었잖아. <웃음> 아! 아, 그게 실제로 이게 아니고? 아니, 아니, 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네. 다 이렇게 했는데 지 혼자 이거 하고 찍은 거예요, 사진을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니까 의도와 저는 이게 진짜로 뻑큐하는 장면인 줄 알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아, 하려고 너, 했는데 그냥, 장난친다고 이렇게, 아, 한 장난친 아니라, 이렇게 한 거구나 장난친 게 아니라 장난친 게 아니라 몰랐어 <웃음> 내가 볼 때는 그쵸,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하트 하는지를 모르니까 옛날에 지때는 지 이거만 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 짓을 한 거야 아 너무, 이거 진짜 역대급 아닌가 아, 이거 약간 되게 나는 이거 <웃음> 합성인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사진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저 대통령이 이런 사진이 <웃음> 있을까요? <왜? 웃음> 총장 땐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약간 치욕스러운 그거잖아요. 엄청 성적인 의미도 아, 있어. 그래? 어,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하면 뭐, 가까이 대고 얘기하시 아, 외국 사람한테 이거 하면은 뭐 너랑 뭐 이런 거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 아니 이거 그러니까 니뭐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의미겠지. <웃음> 윤석의 수준 진짜. 네, 그... 진짜 수준이 나오네요. 음.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 네. 오늘 그그 그 얘기 먼저 하시죠. 그 국회에서 그 전시 작품 음. 철거됐는데, 음. 네 저는 국힘당에서 철거 시킨 줄 알았어요. <웃음>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 음. 국회 사무처에서. 한 거고 음. 사무처장은 민주당 사람이라고 하,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음. 의원이랑 같이 하는 거죠? 음. 겸직하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아 그건 또 아닙니까? 네. 사무처장은 현직 의원은 아니고요. 아, 아 그럼 민주당 출신인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장이 누구예요? 이광... 아 누구야? 김진표. 김진표 아니야. 우와 하나 맞 아, 위험했다. <웃음> 아슬아슬했다 진짜. 우리 김진표 장로님 <웃음> 아닙니까? 아, 아, 김진표 아, 장로님이시구나. 장론. 네. 아, 예. 김진표 장로가 국회의장이고 김진표. 네. 사무처장은 이광재 아, 전 이광재. 의원인데? 전 의원인데? 민주당 출신이고. 이광재, 여시제. 응. 네. 맞죠. 여시재? 아. 둘다 민주당 안 아니야. 아니야? 와. <웃음> 어? 그, 그러니까 진짜? 국회의장이랑 국회 사무처장이 철거시킨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아 그렇죠. 아 네. 사무처장이 시켰겠지. 아 그러니까 이광재 작품인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보면. 아 뭐, 김준표한테 보고까지 했겠어요? 그냥 사무처장 선에서 했겠지. 그쵸. 사무처로 그 공문이 나온 거 보니까. 이 수박 셰키지. 어, 밤, 밤 10시 반에. 공문이 왔는데 11시까지 철거하라고 해가지고 그 작가님들이 다음날 아침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그 작품을 지키러 국회로 나갈 생각이었는데 어어. 새벽에 지금 철거가 된 거잖아요 어어. 그래서 그 작가님들은 실은 이제 글을 쓰는 사람 곡을 만드는 사람 다 자기 자식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음. 그런 표현을 쓰셨대요 우리의 자식들을 납치해 갔다고 음. 그래서 철거를 자기들이 임의로 철거해 가지고 딴 데다 지금 보관을 어.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 돌려주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뭐 어, 현재로는 뭐야,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식들을 납치해 갔다 고 어. 진짜. 근데 이게 누가 했어? 민주당이네요 <웃음> 황당한 일이에요 어. 네. 아니 나는 그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당연히 국힘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었어 국힘이 가, 항의를 했겠죠 항의는 국힘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항의를 했다고 쪼로록 가 가지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장과 국회의장과 또 국회 사무처장이 이런 짓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알아서 기능 행국 같은데. 너무.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지르네요. 응. 그렇네. 너무 윤석열이랑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응. 그런데도 나는 이제 민주당 민주당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면 진짜 답답해요. <웃음> 응. 그 답답한 마음은 양이삼 TV에서 확인하십시오. <웃음> 제가 제가 아 여긴 아니에요? 여기는 아, 예. 촛불전지? 저희는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선을 그으면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화요일날 최영민 감독님하고 같이 첫 번째 방송은 그랬어요 민주당을 믿지 마세요 어, 네. 다시 <웃음> 네. 네. 녹화 중단했어요? 네, 다시 이어서 붙여주셔야 음, 됩니다 음, 나중에 음. 이거 다운받아서 하면 돼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민주당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보의 태극기 부대 이렇게 해서 아까 너무 궁금했어요. 정치인들에 대한 어, 우리 최영민 감독이 정치인들하고 되게 가까이 생활을 음. 오래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서 민주당을 믿지 마세요는 민주당만 욕한 게 아니에요 음. 정치라고 하는 생리 정치인들 그러니까 결국 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인물에 환장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물을 뭐~ 경배하거나 숭배하지 말고 음. 이용해야 된다. 음. 아. 사람은 다 똑같다. 그거지. 그러니까 뭐 방송 보지도 않고 그런 민주당 아니면 뭐 국진당을 믿어요. 뭐 이렇게 막 했더라고. 아, 너무 흑백논리입니다. 그렇네요. 음. 음. 어.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어제 방, 어제는 저희 예배 때 저희 예배 마치고 나면 온라인으로 계속 이제 온라인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웃음> 거기에 뭐 촛불집회에서 왜 이재명을 이재명 지키기를 안 하냐고 누가 댓글을 그렇게 썼어. 아. 네. 그래서. <웃음> 아니 내가 누구보다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왜 촛불집회가 이재명 지키기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음. 응, 한국 사회가 가야 되고 우리 정권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지금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에 부터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촛불집회지 누구 한 사람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니다 옳소 응,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 아, 이렇게 좋은 말 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그렇네 <웃음> 아멘, 아멘 <웃음> 음. 아. 잡잡잡잡잡 네. 네, 민주당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셔츠도 있어요. 예수와 이재명 이랬더니 또 그거 와 가지고 어떤 새끼들이 뭐 이재명이 뭐 예수냐? 네가 뭐 목사냐? 막 이러면서 <웃음> 내가 거기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 이재명을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처럼 기득권과 싸우는 사람은 이재명처럼 저렇게 생 고생을 개고생을 하게 돼 있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음. 그래 결국 우리는 예수님도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좋아요. 보수적인 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득권자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십자가에 음.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예수님이 아니야? 원래 혁명가였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들었는데 네, 정말, 뭐, 그럼요. 주워서 들었지만. 음. 음, 주워 들은 게 정확한 거예요. <웃음> <웃음> 보통 그래야 되는데 <웃음> 그런 걸로 치면, 그런 걸로 치면 음. 정말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우리 오늘 지금 방송하는 날짜 내일로 뭐 내일 뭐 검찰 출두한다고 하는데 저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음. 저개막나니들인데 여기다가 신사적으로 나가봤자 막나니한테 신사적으로 덤벼봤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신사가 져 맞아 네, 똥 부리는 놈을 어떻게 이깁니까 음. 그래서 그냥 같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본인이 결정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은 없지만, 여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우리 지지자들이, 제가 그때 그 방송을 또왜 했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그렇게 개혁하려고 하고, 우리 시민들과 같은 기득권이 아닌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해야 된다. 이게 제 논리고, 주장이고, 그때 그 방송을 왜 했냐면, 제가 몇 분을 만났어요. 진짜 적극 정치 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적극 지지자, 적극 지지층이죠. 민주당 지지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모르더라고. 음. 민주당에 대해서 음. 뭔가 음.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음. 민주당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내가 방송을 한 거예요. 네. 어. 아. 꼭 필요한 방송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을 네. 지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외친다고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음. 어, 저희는 그래서 그촛 우리가 하는 촛불 자체는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모두 지켜야 되는 촛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게 네. 이재명 뿐만은 아닌 거죠. 네. 다른 그 정치인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고 노동자일 수도 있고 농민일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게 이제 촛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음. 윤석열 퇴진을 시키면 이재명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 네. 가장 간단한 제일 빠른 거 다이렉트로 아닙니까? 대장동이 네. 계속 사람들한테,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해명하는 것보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게 음.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오랜만에 멋있는 음. 얘기 하셨네요. 네. <웃음> 자 그러면 오늘 고맙습 아, 네. 질문하시죠. 아 질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집회하실 때 목소리 정말 좋대. 아 고맙습니다. 아, <웃음> 아 진짜 근데 아니, 집회 때 제가 제일 여러 사람들 지켜본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자님이신데 사회자님 끝나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엄청 몰려와요. 이렇게 한두 번씩 꼭 이렇게 손한번 잡고 가려고 이렇게 막 하시는데 선물도 주실 때도 있고 그 집회 관련된 의견을 막 이렇게 막다 모아서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아 누가 제 목소리가 집회에 최적화되어 있는 톤이다라고 음, 하신 분이 있, 있더라고요. 아 진짜 어머 좋다. 근데 평,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시민분들이 목 괜찮으냐고 아오.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그거거든요. 목사님한테 제일 무슨 질문 많이 하세요? 시민분들이 오시면 저는 질문은 아니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아, 얘기가 어, 감사하다고 멋있다 나도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나도 <웃음> 일단 <웃음> 그럴려면 일단 그냥 뭐가 됐든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되거나. 아, 수녀님이 돼서 집회에 나와서 발언을 아니, 세게 하는 네. 거예가 어, 그래 남편이서 인생 바꿔보자. 아 그럴까? 아 그러네. 조금 남편 어, 어. 남편까지, 음, 남편까지 있는 데다 그만두고 독특한 사람인 척하고 아. 미쳐가지고 한번 올라가봐. 그러면 어 너무 이렇게 하시죠? 젊은 미친 천년 세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발른 소리를 한다고. 아 그럴 수 제가 있잖아. 지난주 집회 때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춤을 오랜만에 올라가서 무대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식 때도 원래 라틴 댄스로 이제 아빠 손 뿌리치고 나가서 장악했던 여잔데. 여기서 이렇게 막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면 아, 장황이안 되던데. 그러니까 오솔, 아니 왜 그랬냐면 너무 나대면 다시 못 올라가게 할까 봐. 음, <웃음> 그래서 약간 씩 텐션을 줄이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성미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음. 자기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너무 옆에서 음. 아니 아니. 해야될 때가 있고 안 해야될 때가 있는 거야 아, 근데 너무 그날 되는데. 무대는 해야되는 때인데 죽이고 샬롬. 내려와서는 할렐루야 샬롬. 아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지난주에 너무 잘 배웠어요 저희 아 제가 여기서 어. 제가 저 목소리 괜찮냐는 얘기 진짜 어. 많이 듣는데 목안 쉬시냐고 음, 음. 근데 제가 평상시에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큰 목소리로 말을 잘안 해요 아 어, 토요일, 뭐? 토요일만 목을 쓰는 거거든요 저랑 ]거든요. 있을 때 항상 큰 소리로 야! 야! 할렐루야 샬로우. 아멘 u j a h h a l l e l u j a 소장님은 조금 l 목소리 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에요여누 a l l e 저 u j a 그지 누가 맞아, 저렇게 맞아. 와. 요 차가 저렇게 차 이렇게 하지 <웃음> 뭐니까 구봉희 소장이더라고. 그때 좀쉬쉬어가지고 쉬어, 쉬어, 그랬을 <웃음> 약간 거야. 약간 긁으면서 진짜 음. 좀 했던 거요 하튼 여 발성 <웃음>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도 이 타고난 발성이 있으셔가지고 아 음. 타고났다기보다는 교회에서 연마된 발성이 있어요. <웃음> 교회 찬양 나면서 <웃음> 근데요, 목사님으로서. 근데요 나는 설교 할때큰 소리로 잘안 해요. 음. 어 그러니까. 맞아요. 복사님 보세요. 저랑 비슷한 거예요. 어... 평상시에 그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다가 어... 해야 될 때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장제인은 해야 될때 아, 그리고, <웃음> 그리고 생각을 해봐 나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설교하는데 혼자서 막 토로를 높이고 해봐 미친놈 같잖아 <웃음> 그건좀 <그것도 웃음> 외롭겠어 이상하잖아 거예요, 뭔가 듣고 지금은.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들어주고 왔을 때 내가 아 세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 내 호응이 이게 맞아줘야 네. 이게 텐션이 음. 올라가잖아 나 아, 연기자는 이런, 아니거든 그러니까, 난그 정도는 못해 진짜 제대로 사회도 보시고 목사님도 원래 사회 보셨었잖아요 집회 때 온라인 예전에 초청기 때 그 네. MC. 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시고 저는 그냥 뭐 미쳐서 노는 거예요. 전 공연하고 이제 윤성균, 태진 춤 추고 싶어요. 해야 될때 <웃음> 해야 될때 하고 안 해야 될때 빠지고. 아, 오케이 잘. 그타이밍에좀잘 찾아주시면 좋네요. 아니 아니 어쨌든 제 질문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우리 신박했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기대. 왜냐면 집회 때마다 목사님 살짝 지나가서꼭 이렇게 얘기해. 야너 잘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막 얘기. 해야 <웃음> 김정아 내가 계속 못 알아듣다가 어. 순간 운동을 하다 그 생각했어. 아 이게 약간 내가 너무 눈치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방송에 기여도가 없어 산만원것 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제 질문은 음, 음. 기도를 해서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음. 너궁 궁금했어요. 기도를 왜 하는지부터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기도는 왜 하는 거고 <웃음> 왜 하면은 이루어지기는 하는 건지 사실 한 기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윤성일 퇴진 내가 기도했었다고요 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그 그런 느낌 아닌가? 그 그것은 너무나도 정신질리랄. 음. 음. 아 이제 이 말을 하니까 나도 좀 심란한데. <웃음> <웃음> 아, 허리 찔렀어. <웃음> 아니, 나도 윤석열 되지 말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 내가. 아, 그러네. 아.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어, 진짜 안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 제발 우리 대한민국에 이 고비만 넘게 해주십시오. 음. 어? 이게 만약 윤석열이 되면 완전 나락이고 만약 이재명이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이 우리가 그 구근이 상승해 가고 있는 이 타이밍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물론 이제 게, 그 이은재 말처럼 갠세인 놓는 놈들 엄청 많겠지만 <웃음> 어, 그래도 건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네안 들어줬네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딱 떨어졌어 실내도가 이제. 기도. 아 그럴 때 하나님한테 실망하세요? <웃음> 아이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진짜 간절히 <웃음> 바랬는데. <이거. 웃음> 음. 아, 이거는 들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때 있을 거아요 실망이에요. 하나님. 실망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웃음>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는 있어요. 제 신앙의 첫 번째 원칙.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모터처럼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 얼마나 아, 재수없어. 그렇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런데도 음. 그랬다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오히려 바꿔 주실 것이다. 음.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시다. 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바벨론한테 져서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한테 <웃음> 너희를 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나라가 망했는데도 아, 예비하신 길이라 어,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다 음.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음. 그거를 제 신앙의 모토로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아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도 봐요. 만약 이재명이 됐어도 아까 겐세이라고 했지만 <웃음> 진짜 얼마나 많은 놈들이 지금 윤석열 하는 짓에 비하면 언론들이 얼마나 천사입니까? 음, 음, 근데 이재명은 또 가지고 물고 뜯고 쌩날리 음, 저는 난리였겠지? 솔직히 이 생각도 했어요. 이재명이 정말 개혁의 기치를 높일수록 저는 케네디처럼 암살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 솔직히. 그렇지.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예, 네.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아, 생각했어요. 그러 왜냐하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음. 특히 기득권자들은, 불의한 기득권자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음.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어 아마 이제 과정은 되게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기대했던 것보다도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어. 뭐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제산 인생으로 음. 보면 내가 생각했던 꿈이 있어요 나도 뭐 대형교회 목사 꿈 아니겠어요 목사님 모든 꿈은 아, 다 대형 교회. 그런 꿈 목걸이. 가진 적 있으세요 목사님도? 그럼 당연하죠. 아니 교회가 커지는 건큰 교회를 갖는 게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내가 잘하면 교회가 커지겠지. 음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 목사가 되는 꿈을 꿨지만 음 지금 생각은 뭐 대형 교회 지금은 무슨 뭐 대형 교회는커녕 무슨 교회 예, 예배당 하나도 없는 목사 아니야 나는. <웃음> 예배당. 어 그런데 어, 내가 생각했던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위치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이 어떤 그신앙인으로서 이걸 보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저희가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목사님이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교인들이 엄청 큰 교회를 가지신 거다. 왜냐하면 한번 나올 때마다 5천에서 1 5천명에서 10만 40만까지 나오잖아요. <웃음> 대형 촛불교회 목사님이요 그렇죠. 대형 촛불교회 목사님이 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웃음> 그리고 나는 이게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길라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어떻게 연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연설이 훨씬 좋으셔서 <웃음> <웃음> 아, 설교보다, 본업보다 아, 약간 부케가더 확장성이 있죠 아, 확장성이 맞아, 맞아, 있죠 맞아, 맞아, 맞아. 설교는 환호하지 않는데 연설은 왜 이렇게 <웃음> 환호해 그러니까 이게 부케를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케캐보다 이제 부케로 이렇게 잘 살려서 이렇게 쭉쭉쭉쭉 아 이런 목사서 윤석열, 태진 기도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돼? 안 됐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마지막은 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음. 오히려 왜냐면 이 악이 이 사람들이 저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자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자각을 하려면 그냥 되지 않거든 뭔가 아파 봐야 되고 어. 실은 겪어 봐야 되고 경험해 봐야 그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어그렇지 아 마요 뜨겁다. 너 만지면 그 뜨거운, 만지면 뜨거울 거야. 그래말안들어 지가 딱 만졌어. 뜨거워. <웃음> 어떻게 해. <웃음> 그게, 그게 직빵이죠. 죽어도 안 만져. 그게 직빵이죠. 네. 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지 않을까. 음. 이렇게 해서 어, 선하게 끝나야 하는 것이 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 그런 차원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네. 근데 지금 들어주시지 않는 거는 뭔가 있기 때문이야. 음. 제가 제 아내, 제 아내도 실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어떤 생각했던 완전 뭐 외모의 이상형, 제 아내가 뭐. 그 어, 엄청 미인이셨네요. 제가 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 그러,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은 그, 그런데도 서로 막 우리는 서로 이상형이라고 아 해. <웃음> 저희 아내는 키가 커요, 170이어서. 어, 어 키도 크시더라고. 키도 커. 내가 180, 170이니까 사이즈가 일단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상형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대. 아 진짜로. 귀여운 스타일. 어. 네, 뭐 저도 아 나도 좀 그랬는데 아무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웃음> 귀여 스타일. 내가 막그 원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거나 뭐 저희 우리, 저희 아내는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저기 약간 음치기가 있어 아. <웃음> 그렇지막 아. 여러 가지로 안 맞아 근데 어. 시간 지나서 살아보니까 와 나한테 너무 맞는 사람이야 아 진짜요? 아 이거 그러니까 오, 외적으로는 궁금하다. 좀 다를 수내 기대하고 다를 수 있지만 음. 내가 제 아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음. 어. 아진짜 근데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나왔죠 음, 기도. 기도, <웃음> 기도 들어주시나. 아 기도. 음. 그래서 아내분 이런 만날 때뭐 기도하셔서 그게 들어진 거예요. 뭐이분이 사람이랑 <웃음> 자, 그럼, 어, 그런 기도도 뭐, 하다, 독사님들이? 아, 나는, 저는 제첫 기도는 아, 우리 기도는, 어. 우리 기도는 서로 기도를 했는데 제 아내도 약간 이제 소위 말해 성경에서 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언의 은사 같은 음. 아, 그러까 신내림 진짜... 받으신 거예요. 신내림. <웃음> 아니 뭐라고 표현해. 길건 이름이 아니잖아. 하내님이 신이니까. 신이 맞지. 내려온 거니까. 거룩한 신. 우리 모두는 다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지.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게 좀 있는데 실제로 그 같이 이제 그 사귈 때 궤도를 했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 아니라고. 아 진짜. 너의 길은 다르다 이렇게. 아 진짜. 어아 그거 따라갔으면 진짜 평생 그러면은. 근데 아, 그걸 그래, 누가 내려줘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신 신내림처럼.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기도를 아, 하는. 기도를 하다가 응답 받으거예요 그렇지 거야? 그렇지. 허, 아 쟨는 아니다막 어. <웃음> <웃음> 그런 응답도 해주신다고? 화재. 와 무서운데? <웃음> 와 진짜요? <웃음> 아니 진짜. 아, <저, 웃음> 아, 아니 그게 어떻게 들려드리고? <웃음> 어머머 어, 어, 그래가지고요? <웃음> 아니 아니 어, 그 무당들은 왜 그냥 괜그 그냥 괜히 얘기하나? 아, 그래, 무당들도 똑같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진짜 흥 <무늬> <무늬> <진짜, 무늬> <무늬> 자, <무늬> 여러분, 이게 무당들이 하는 거랑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현상적으로는 비슷해요. 아, 진짜요? 그런, 아, 진짜. 소위 말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무당들이 뭐 이렇게 뭐, 어, 이렇게 들린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음. 예. 비슷해, 나타나는 현상은. 어. 음. 예. 근데 그 신내림을 거부한 거네, 그러면. 안 해� 이 신내림을 거부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건데. 아, 어머, 웬일이야. 자,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음.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게 없어요. 음. 아니 그리고 잘못 들었을 수 있잖아. 지난번 어떤 아저씨가 <웃음> 아니 그러면 <그랬을> 진짜 <수> <웃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디서 들으려고 그게 그래서 막 음. 내가 아우 해주세요 하다 혼잣말로 잠깐 해놔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웃음> 아니 잘못 들을 수 있어 당연히. <웃음> 어. 그러니까 그 꿈이었을 수도 있고 어, 당연히 <웃음>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지 그지 그지 그지. 제 아내는 제 말로는 그래. 자기는 남자들이 되게 우스워 보였대요. 아아 음. 음.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했으면 자기는 결혼을 안 했을 거래 아, 아 네.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을 푹 놓은 거야 아 <웃음> 그래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랬다가 어찌저찌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이제 이제 그 정, 정리를 정 해보면 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가 네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아 그러나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 왜 음, 왜냐하면 내가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돈이 필요해요. 저한테 한 100억만 주세요. 응. 내가 막 기도해. 응. 근데 100억을 줬네? 로또가 오딱 돼서? 그러면 그 100억으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 아 로, 얘, 아 실제로 그랬대요. 로또 당첨되고 한 70% 정도는 더 불행해졌대요. 헉, 진짜요? 네. 행복해진 사람이 되게 드물대요. 어, 그래도 한번 해봐. 로또가 당첨되면 해야 될건 뭐냐면 <웃음> 일단 절대 떠벌리면 안 돼, 장제이처럼. 아,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야지 <웃음> 되들 인생 <웃음> 올릴 사람이야. W 안되고 <웃음> 조용히 있다가 주변을 다 정리합니다. 음. 그리고 조용히 떠요. 오 그래야 그래야 되는 거래. 주변에 얘기해 봐. 여기 하는 순간 인생이 불행해져. 어.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 아직은. 음. 그 돈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할 능력이 없어. 헛돈도 쓸 수도 있고 괜히 돈 가지고 못된 짓을 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하나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주죠. 나를 응.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럼 안 진짜 사랑한다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음. 아무리 내가 달라고 해도 때가 되면 내가 그 돈에 대해서 음 이제 돈 가져도 큰 사고 안 치겠네 하면 하나님이 그때 구한 걸 주실 수도 있겠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항상 생각해요. 지는 아무런 노력이나 변화도 찾지 않고. 음.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덜커덕 다 갖다 주시는 거. 이걸 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어.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를. 원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나오는 아. 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름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시 기도해요. 어. 근데 왜 자꾸 땅 달라고 기도해? 그게 뭐냐? <웃음> 그게 왜 그러냐? <웃음> 근데 왜왜 어? 그, 달라고. 그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니까. 아. 음. 그게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니까. 아니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 얘기 듣다가 또 약간의 그래또한 가지 무슨... 내 얘기. 응응. 네. 어, 어.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성취될만한 사람이 돼야 돼 자기가. 사람이. 어. 네. 그럴만한 사람이 되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줬어. 중 음. 아니 다섯 살짜리한테 총을 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그안 되죠. 큰일 나지 그러면 어, 진짜. 그거 똑같은 거아니에요 음.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음, 음,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사람, 기도에 그 기도가 성취되어서 그것을 핸들링할만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내가 부자가 되다, 부자가 되겠다. 그 부자가 왜될 건데? 음. 왜 부자가 될 건데? 음. 지멋대로살 거고. 남자들이 그런 데잖아요. 돈을 벌면? 첫 번째, 뭐를 바꿔요? 결혼. 차. 차를 바꿔요. 아, 차! 두 번째는? 집. 집을 집. 바꾸고. 세 번째는? 여자! 그렇지, 여자를 바꾸면되잖아요 맞다. 그러면 아따. 어떻게 돈, 아따. 그런 놈한테 돈을 뭐 하러 줘, 하나님이? 어, 근데, 아, 근데 이게 좀. 아니 갑자기 아, 하나님 너무 정신없겠는데 그니까그 내내 네, 네, 나도 그 생각에서 진짜 너무 정신없겠다 <웃음> 아이 그 사람의 그 어떤 본성 뭐 성격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음. 판단하기가 쉽지 그럼, 않겠어요 그런거 그런 다 혼자 판단하실려면 그 그러니까. 영화 있죠 그 어, 저기 뭐였더라 그 하나님 하나님 관련된 영화 나오고 있는데 그 흑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말고 말고 말고 <웃음> 그 있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이 메일을 받잖아요 어. 다메일을 받는다고요? 어. 메일을다 받잖아 근데 이제 아.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니까 음.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 예를 들면 영원하거나 음. 능력에 있어서는 무한하시고 이런 분이시니까 음. 음. 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신 이 없으실 것 같다 이것도 이제 우리의 기준인 거죠 어. 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네. 정신 없아 정신 없는 거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웃음> 상담해 드릴게요. 모든 걸다 해결해 드릴 수 있어. 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는 게 너무 바쁘시겠다. 그냥. 근데 <웃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오감,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어... 아. 니 근데 그래 가지고 얘기를 그럼 그러면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안 들어줘. 그러면 하나님이 음. 뜻이 있겠지. 음. 이게 정신 승리잖아요, 사실. 네. 그지. 자기가 멋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종교가 원래 그런 거야. <웃음> 들어주면은 아 들어주면, 아, 들어주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내 노력이 부족해. 약간 가르스라이팅 나온 것 같은데. <웃음> 뭔가 마음이 편하다. 그렇네. 아니 뭐 이게, 종교가 원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어쩌고 어떨 거야. 정답이 어디 있어. 갖다 큰, 붙이면 다 되는 거지 하나님은 뭐.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어. 아니 선량한 사람들 선량해요. 그렇게까지 음. 생각한다는 게 너무 선량해. 맞아. 이게 모든 공로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저 예전에 그런 것도 <웃음> 궁금했거든요. 그영화인들인데 청룡영화제 같은 데상 음. 상 받으면 가장 먼저 고마운 사람 하느님 얘기하실 때마다 어... 아니 하느님 해준 게 없는데 뭘뭐 그렇게 <웃음> 그 스태프들이 고맙지 그걸 하느님 먼저 얘기 항상 꼭 먼저 얘기 마지막에 얘기하면 내가 또 굉장히... 이해를 하겠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웃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웃음> 굉장히 어,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 여의도 순복음 아니 아니요 옷누리 누리 교회라고 아 네, 거기는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교회고 아 거기서 연예인들이 무튼 연예인들은 굴곡이 심하잖아요 잘 나가기도 하지아못 나가기도 아 하고 뭐 그렇죠. 고생도 많이 했다가 크기도 그렇죠,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들만 또 관리를 하는 이아 교회가 아 있어요 진짜요 어 있어요 대박이다 누리 아 그게 교회. 어디 있어요? 공, 그러니까 강남에 있어요? 한번 가보고 동부유천동 동부 이천. 엄청 근교이죠. 이천동이 어디야? 아 이천역이요. 이천, 이천 동부 이천동이 부천이에요. 오, 부천이요. 부촌, 부촌. 아! 부천 부천. 아, 부천아, <웃음> 미치겠다. 아, 금와 내가 잘못했다. <웃음> 아니, 동... 인천동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부천이냐고 그랬어 <웃음> 와 진짜 세상에 <와. 웃음> 진짜, 진짜 아무렇게나는거야? 아멘 니아하나님좀 소원 좀드어주세요 <웃음> 어, 대박 너 기도 진짜, 좀 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제발 말실수 좀 말라 귀좀세요 말실수 아멘 아 웃겨 <웃음> 아, <웃음> <진짜>. 아, 좋아 <웃음> 잘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래서 그 있구나. 교회에서 아, 음. 이게 뭐 이제 연예인들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 그러다 어... 보니까 뭐 그럴 때에서는 꼭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마 마치 그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뭐~ 아... 아니 그~ 멘트가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 매뉴얼처럼.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어. 앞에 꼭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 난 그래서 너무 신앙인인 줄 알았잖아 다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근데 나 같으면 그런구나.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섰으면 어떻게 할까? 아그아 그, 아, 왠지 목사님은 그 자리에 시상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응? 그치? 바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웃음> 나는 하나님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얘기는 자기가 마음속으로 감사하면 되잖아요 왜꼭그 마이크를 잡았어? 영광의 순간에 꼭그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건가? 음. 어, 아니 그 효과도 있을 수 있잖아 보는 사람이 오, 나도 하나님 믿어 볼까 저렇게 예, 전도의 어떤 일환으로? 어, 어. 자 그러니까 이거예 건...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웃음> 아 그것도 하나님이 <웃음> 거절할 수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말을 안 해도 영광을 마음속으로 돌려도 하나님은 알거 아니야 어, 말을 그 해야지 <웃음> <알지.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말을 해야 아는 거야. 하나님한테도. 응. 어? 아니 그래서 <웃음> 어, 성경에도 아, 그 그런 재밌잖아. 말들이 막막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되는 근거들이 있는 <웃음> 말들이 나와. 아 나오는데 매뉴얼이 있구나. 응. 그래서 하는 <웃음> 건데. 옷누리 매뉴얼 아니야? 옷놀이 매뉴얼. 자, 나는 이거예요. 내가 목사잖아요. 음. 목사인지 다알 텐데 내가 굳이 거기서 목사로서 내가 진짜 내가 우리 토요일 날 설교할 때, 음... 교회 티한 번도 안 냈잖아요. 토요일 날 설교 아니고 발언. <웃음> <웃음> 이미 목사인도 동화되셨어. 아니지. 정말. 보니까 이게 설교야. 대국민 설교. <웃음> 맞아. <웃음> 이게 대국민 설교 맞아요. 진짜. 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뭐 하나님이 어찌고저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목사지만 내가 신앙인이지만 그 자리는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맞 그냥 나는 거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 뿐인데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 나 여기서 티를 내고 목사인 척하고 내가 거기를 마치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인 것처럼 그것도 이용하는 거잖아. 맞아, 어? 맞아요. 촛불 이용해서 정치세력 만들 만 된다네. <웃음> 응? 어, 오늘 아까 그 얘기 하기로안하셨어요 아, 아까 마지막, 마지막에 있다가 얘기합시다. <웃음> 어? 아 재밌는 영상을 봐가지고. 네.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촛불을 음. 이용해서 신앙을 팔면 안 된다. 나는 내 생각이 그거예요. 야... 아니 그래서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음. 엊그제 어제도 우리 엊그제 토요일날 집회 갔는데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내가 감사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오.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난 교인인 줄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도 그런 말 하기는 생각을 해봤거든 교인이시라면 아 그럴 수 있겠다 맨날 정광훈 같은 놈 나가지고 판치고 있는데 음. 우리 민주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렇게 해주는 목사가 있으니까 어 고마워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교인요 음. 자기가 너무 계신 교아니 너무 치가 떨렸다고 음. 그런데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있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존도를 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음.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음. 그런데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지 음. 주둥이를 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웃음> 주둥이 털다가 어? 나왔어 진짜 그렇네 성경에 예수님 그랬단 말이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음. 이랬다고 착한 행실이 필요한 거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 진짜 그렇네 약간 근데 저는 그런 류에는 좀 반대 왜냐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이 존경과 이 모든 마음은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왜냐면 주님도 그러실 수 있지 주님도 막고마움 그 받고 싶으실 수 있고 이렇게 뭐한 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도 이렇게 힘내실 수 있죠 너무 많잖아 감사한 사람 한둘도 <웃음> 아닌데 얼마나 기운이 한, 뻗쳐 그러니까 한명 모든 사람한테 감사하다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이 연예인들이 아니잖아. 그런 게 의심스러운 거야 그 자리에 알겠지. 가가지고 꼭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보면 매일 감사한 것 같지가 않아 <웃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자리가 딱 왔을 때, 그렇지. 기회가 됐을 때한번 감사한 거야.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해, 근데 감사해서 좋을 게 뭐야? 아니 뭐? 매일매일 감사했으면 그날도 그냥 감사한 날인데 굳이 그 석상에서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를 뵙겠어? 예를 들면 봐봐 언니. 왜냐면 봐봐. 목사님 봐봐. 매일매일 감사하기 때문에 그 촛불집회를 굳이 설교장으로 쓰지 않으시는 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훌륭하신 거다. <웃음> 갑자기 뭐야 아, 훌륭하시다고 반갑다. <웃음>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장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사람이라는 게 음, 그래서 그것도 신앙 고백으로 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자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야 음. 자, 내가 우리 예배 드릴 때는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요 음. 그런데 이 자리가 교인들만 모여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음. 시민들이 다른 모든 다른 종교들이 다 종교인들이 종교 정교 없는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 이 도시를 바칩니다 이러면 <웃음> 그건 너무 서울시민들이 당황하죠 그러니까 어, 이러면 난 동의 안 했는데 어 이거 뭐야 다른 사람들은 음. 그러니까, 존중과 배려가 없는 거란 말이야. 아 자기의 신앙 고백은 있을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 그런데 굳이 왜 불편하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아, 사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 알았어. 잘한 줄. 그래서 내가, 내가 순간, 오, 이제 장재희가 방송이 늘었구나. 잘했어. 어,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치고받고 해줘야 어. 재밌게. 오늘 오늘 잘하는 것 같아 방송이. 아 그래요? 아좀 약간 뇌를 쓰고 있어요. 어. 머리를 좀 쓰면서 <웃음> 자, 입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네 아니에요. 그동안에 뇌... 입을 썼잖아요. 아. <웃음> 그동안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다면 두둥이로 있는데 지금 뇌를 하다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약간 음. 뇌를 어, 너무 달라요. 뇌를 쓰니까. 어, <웃음> 고맙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아. <웃음> 어어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이 너무 지금 질이 높아졌어. 아, 진짜 아멘. <웃음> <웃음> 오늘 왜 이렇게 재밌지 아멘. 이러잖아. 그래요. <웃음> 그도 그러니까, <웃음> 어, 너무 좋네요. 어, 한결 괜찮은데. 아 우리 다다 다, 아. 아니래 우리 다 우리 맹구 선배님과 우리 양의산 목사님 덕분입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목사님이 제일 간절하게 기도 드렸던 거 네. 이루어졌던 거 하나 얘기해. 그러니까 이루어졌던 거. 이루졌던 거. 진짜 어. 너무 신기하게요. 그 저는 이제 참고로 개인적인 기도는 잘안 해요. 어... 왜냐면... 역시 공익 추구형이니까. 네. <웃음> <웃음> 나 진짜 그래. 나 진짜 그래. 공익 추구형 목사님. 아니 뭐. <웃음> 내가 뭐 먹고 사는 것도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들 때도 뭐 달라고 막 기도를 잘안 했어. 아니 필요하면 어? 주시겠지. 야, 진짜 이거 나는 내가 자, 자식들이 없잖아요. 애들이 음. 없는데도 애들을 달라는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어. 진짜요? 어. 야나같으면한 진짜 나 아침에 세 번, <웃음> 점심 때네 번, 저녁 때 다섯 번 이렇게 했을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나참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지. 음. 안 줘도 되니까 하나님 안 주신 거 아니야? 하고 나는 그냥 그거를 진짜 나 그렇게 기대본 적이 없어요 와 대박이다 이건 진짜 찐신앙 아닙니까? 진짜로 나는 어, 진짜 그런 편인데 그그 그 기억이 나요 최근에는 우리 교인들이 모였었어요 그때 이제 오프라인 교회를 할때 아. 총선전이었어요 총선전 음. 지진한, 지진한 총선전 음. 이번 총선 말고 어, 지진한 총선 네. 음. 진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 그때 박근혜 치하였고 음. 이 총선에서 박근혜 때 맞을 거예요. 총선에서 지면 그때 막 그때 뭡니까 새누리당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새누리당이다. 새누리였을 거예요. 그때 새누리당이니까 네. 180석 얻는다 막 이런 뉴스 나오고 이지랄 이할 때였어요. 음. 네. 그럼 진짜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다. 그래서 음. 우리 제가 우리 교인들이랑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번에 이, 이, 이 총선 어, 지면 안 됩니다. 음 진짜 교인들께뭐 모여가지고 간절히 나 어떤 분들은 막 진짜 울면서 기도하고 음 아,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123석 대 122석인 거였잖아요 아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 그때 진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 같다. 이런 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수은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그러겠지만. 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시죠? 네, 네. 들어왔어요. 망한데. 네. <웃음> 소돔과 고모라가 <웃음> 왜 망했을까? 막막 <웃음> 나쁜 짓 해가지고. 음, 그죠잘 <웃음> 몰라. <못 악한, 웃음> 진짜 모르는 거 같은데. <웃음> 네. 느낌만 아는 아는 거야, 느낌 따는 거 느낌. <웃음> 나도 몰라. <웃음> 그런데 성경에 정확 성경을 정확히 보면요, 악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너희 그 도시에 의인이 100명이 있으면 어, 어 맞다 50명이 어. 있으면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하나님하고 계속 딜을 합니다 딜? 어. 그러다가 10명까지 떨어져요 어, 의인이, 의인이. 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래 내가 소돔과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음. 이런데 의인 10명이 음. 뭐 없었던 거지 음. 어 그래도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허, 우리는 망하지 않겠다 왜냐면 촛불주패때 천명씩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한게 아니네요 음, 알아서, 알아서 망할 망한... 때였네요 아, 그러니까 역사가 보통 그래요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어 네, 어찌보면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지만 음. 이제 뭐 저희 구독자 66,130 몇 명인데 많지 않지만 나는 진짜 이분들이 그 의인 열 명과 같이 오.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열 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뭐 윤석열이 저렇게 뭐 전쟁한다 쌩지라를 하는데 음. 우리가 깨어서 진짜 의인 열 명이 되겠다는 신종으로 있으면 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도록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아니 근데 그 총선 때는 들어줬는데 어. 왜 지금 또안들어주셨습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뭔 뜻이 있는 거지. 아니, 아 그니까. 그러니까 내일 <웃음> 그,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애를 안 줬어? 난 어, 애들 되게 예뻐하거든요. 어 그럼 뭐, 진짜요? 정말 애들 예뻐하는데 아. 조카들도 있어. 조카들도 예뻐하고 음.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삐질 수도 있고 불만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음. 나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건 생각나더라. 저희 이제 양, 양쪽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네. 아 부모님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음. 그때 그 생각은 드는 거야. 제가 부모님 돌아가, 저희 장모님이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한 5년 전에 딱 이맘때쯤 요만 됐어요. 5, 6년 됐어요. 내가 할수 있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뭐 음. 내가 몸 내가 치료도 하잖아요 음. 교정도 하고 이러잖아요 음. 그니까 러 내가 아는 분들도 있고 진짜 최선을 다 했어 근데 그런데도 돌아가셨는데 그니 그러니까 나를 음. 보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자식이 없으면 누가 해 주지 이거를 음. 그니까 러 굳이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내가 못 움직일 때 뭔가 이렇게 음. 도와주기는 도움은 받아야 될거 아니야 음. 아 그게 좀 그게 좀 갑자기 걱정이 되던데 음.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는 로보트가 나오네. 음. 나 당연히 무슨 지인이나 뭐 <웃음> <웃음> 그런 능력으로 대란이 나왔잖아로버트 로버트. 나와 로버트. <웃음> 진짜 예상도못 했어. 진짜. <웃음> <웃음> 아로버 <로봇>? 굉장히 <웃음> 슬프고 감동적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뭔가 엄청 막 과몰입 상태로 들어갔는데 로버트. 아, 로보트가 음, 나오죠 그렇지 네. 로보트가 나와 알겠죠. 내가 늙어 빠질 네. 때정립이면 로보트가 네. 다 나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이제 <웃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진짜 아 진짜로 거의 뭐 긍정과 낙관이 훨씬 이신데요 긍정적이시다 목사님 진짜 배우야겠어요 네, 진짜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처음으로 마이크에서 떠, 떠나면서 아, 얘기하실 네, 거면 저... 영원히 떠나세요 떠나라 <웃음> 떠나라 떠나, 떠나. <웃음> 떠나라! 죄송해요 <웃음> 여러분 잘안들리시죠 아니 제가 친구랑 교회 다니다가 5학년 때 6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아직도 생각나요 저는 그때부터 음. 욕망형 하신 사익추구형 어떤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음. 뭘래뭘기도했어 뭘 아, 제가 딱 들어갔는데 중학교에 너무 잘생긴 내스타일의 남자가 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음. 남미새 여미새 아세요? 남자의 미친 새! 어 이게 요새 남미새 여미새인데 음. 이이 이 제가 완전 전형적인 남미새였거든요. 어.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아, 얘다. 이렇게 딱 하고 그때부터 원래 안 하던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네. 진심이야? 그러니까 진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진 어, 아론이랑 뽀뽀하게 해주세요. <웃음> 이렇게. 사람 이름 얘기해도 돼? 어... 아론이 결혼해서 애기 잘 낳고 살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얼마 전에 산배님과 가서 만났어요, 아론이랑. 하느님이 다안 들어주는 거 아, 뜻이 있다. 그래. 뜻이 있어. 이게 기도의 응답이지. 아, 이게 응답이래. 이게 응답인 아, 거야. 이게, 아,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구나. 어, 당연하지. 안 들어준 거야말로 얼마나 어. 현명한. 얼마나 응답이야. 큰 응답이야. <웃음> 얼마나 감사하네. 아, 아니, 근데 딱 중학교 처음 들어간 소녀가. 그 사람한테는 엄청 감사한 일이겠죠. <웃음> 너를 버리고 그 사람을 살린 아니지, 걸 수도 아니지, 아니지. 있어. 남편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니까. 아그렇님 어, 어, 이거 약간 다 되는 거구나. 다다 다, 다 이렇게 뭐든지 내가. 기도한 적 없어? 내가 뭐든지 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 <웃음> <웃음> 다 하나로 통할 수 있어. 어. 어. 나는 신을 믿지 않겠다면 기도한 적은 없어. 아 진짜 한 번도. 응. 아 기도한 적 있을까? 뭔가 어, 약간 기도. 어. 원경님. 커피 세잔 먹으라고 세개세번 오셨나 봐요. <웃음> 세 감사합니다. 양이 산 못사. 아, 우리 근데 휘재휘재 여기까지 왔네. 아, 아 휘제요? 중종정 들어오세요. 어. 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휘재 님. <웃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나? <웃음> 기도. 왜한 번도 안해 봤지? 보통은 난... 할 만한데. 기도. 기도. 아, 어, 그렇죠. 옛날하면 기도를 잘안 하죠, 사람들이. <웃음> 어.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저는 어 제가 기독교적인 신앙을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왜냐면 음. 하나님은 그 나는 못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분인것 같긴 해. 아 그런 면 알겠어 나도. 야그 정도야. 알면 알아. 그러니까 그런 좋아할 너 만한 나쁜 사람이. 사람이겠어. <웃음> 종교인인데. <웃음> 남두사은어떻게 존경하는 아, 그런거그런 거, 그런 거? 아, 난 되게 <웃음> 하나님은. 전세계인이 다른 이유가... 이유가 있겠지. 아, 그렇지. 나, 아, 이 이유가 있겠지. 로보트가 낫다, 차라리. <웃음> <웃음> 뭐 이렇게 험황해, <허망해>, 씨. <웃음> 어. 하나님 너무 좋고 오늘따라 어, 댓글이 활발하네요. 음, 전세미님도 어. 우리 우리 채널에 아 이쪽에서 넘어오셨구나. 우리 아, 카타콤이 아니 넘, 내가 보니까 넘어오 그러니까 나 이건 진짜 내 덕이야. 왜냐면 내가 내 뇌덕이야. 왜냐면 내가 뇌를 쓰기 시작하니까 약간 <웃음> 채팅이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진짜, 아 그러니까 그죠?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음. 느낌이 드는 거야. 아그렇네그 전에는 쟤를 어떻게 대화를 <웃음> 그러니까 사람은 <웃음> 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조련을 아, 시켜야지 아, 그러니까. 어 절벽 끝에 이렇게 딱 몰아세운 다음에 <웃음> 딱 떨어뜨린 다음에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충성하게 돼 있어요 <웃음>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22회차인데 계속 모든 회차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요 오늘만산다님 저번에 토요일날 뵀는데 어, 반갑습니다 예. 아, 누구, 오늘만산다님 어, 그때 우리 뵙잖아요 음. 같이 집회 끝나고 네. 아, 네. 인사, 인사 나셨어요. 아, 오늘만 사나님. 네. 파워 인플루언서. 네. <웃음> 네. <웃음> 헤비 유저. <웃음> 헤비 유저. 아,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반갑습니다. <웃음> 분명 u t u b e YouTube, YouTube, y o 했 t u b e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ouTube, y o u t t v 에서도 함께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 오늘은 저희가 생방이고요. 양이삼 t v 에서 내일 모레. u b e YouTube, y o u t u b 시에 봐주시고요 음. 네 기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웃음> 아니 이거 한번 해줘요 2023년에 그래도 꼭 이루고 싶은 기도 같은 거 음... 그러니까 목사님 계시니까 기도빨 좀살수 있지 않을까 나의 아, 기도는 네. 윤석열 퇴진 아 역시 두번째 기도도 윤석열 퇴진 세번째 기도도 윤석열 퇴진이지 너무 소박한데요? <웃음> 음이?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이게 그래? 원래 단계를 다. 이렇게 단계를 높여가는 건가? 아 아니지 평화로운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이거지. 뭐 이런 거 <웃음> 김구 선생님이 그랬잖아 나의 소원은? 통일! 아~~ 오로지 통일 한번 아, 뭐 근데 그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는 좀 꿈으로 꿀만 하죠 음 기도를 드릴만 하죠 일단은 근데, 음 되고 나서 윤석열이 <웃음> 윤석열이 퇴진을 <웃음> 해야 아, 그 그다음 s 할수있그 뒤에 <웃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말 한다니까요 현실적으로만 일단은 되거나 저는 퇴진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상 꿈꾸고 있어요 뭐예요뭐 아직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못 했어 여러가지 세상을 바랄 수 있잖아요 너무 아무 말 대잔치 아니세요? 아 진짜요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어, 아유 저도 그 다음 꿈을 꾸죠 뭐냐면 저는 음.. 최악은 윤석열이 좀 버티는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나라를 개작사를 내고 음 시민들, 국민들 다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음, 시민들 안에서의 각성, 국민들 안에서 각성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때에 누군가는 길을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네. 그렇죠. 우리 태진우 대동세상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요거를 제시해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실은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제 방송으로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각계 그 인사들을 모셔서 어, 신자유주의와 심지어 자본주의도 이제 끝날 수 있어요. 음. 민주주의의 위기이긴 한데 지금 음. 그러나 그 다음 세상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촛불이 이루어놓은 그러니까 지난 촛불은 박근혜 끌어내리고 그냥 손짓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음. 죽서서 개조했는데 이제는 죽서서 개주지 않을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유럽이나 여기도 그분들이 엄청 판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민주주의 혹은 새로운 형태의 함께 어우러지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의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 어, 그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준비하고 있어요. 오, 네. 그거를 그러면은 좀, 그거를 좋네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그거 그게 제 꿈이긴 하죠. 근데 내년 올해는 일단은 어떻게든 끝나야 되니까 저놈이 음. 끝나야 그 다음에 시작을 할수 있으니까. 음. 네. 네, 방송 어 좋네요. 저는 2023년 저도 태진인데. 태진 어, 이후에, 아난 사실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태진 이후에 이 국힘당 해체, 음. 그 다음에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중동 해체.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해체 분해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어요. 음. 해가지고 다 해체 분해하고 진짜 없애버린 다음에 진짜 우리 촛불 시민들이 주인 되는 세상 너무 눈빛이 막 맑잖아요 매주 나오시면 이분들이 그 열정이 너무 막 진짜 막 넘치셔 이분들이 진짜 이 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주역이다 그걸 실제로 만들 수 있게끔 뭔가 하겠, 하고 하 싶다 그러니까, 아멘 하느님께서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도는 외면해 주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사익 추구는 아니잖아 <웃음> 나 이번 건 사익 추구는 아니에요 아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요지 어, 그러니까 조금 매일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 SNS에 음. 그 권우혁 사무국장님 촛불의 마지막 나와가지고 정리집회 할때 음. 국민이 정치한다 라고 <웃음> 했다가 지금 새 창당 세력으로 또 몰리고 계시거든요 <웃음> <모르고> <웃음> 어. <웃음> 촛불 장사꾼 이렇게 하면서 막 촛불 장사꾼? 이렇게, 어, 촛불을 장사꾼, 촛불 이용해서 정치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시는 거 보고 어, 얼마 전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 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라는 그렇죠. 네. 언급을 자주 하거든요. 맞아요. 음, 음, 음.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음. 음. 그래서 권영사무장님이 우리가 정치한다라고 한게 내가 정치한다가 아니고 <웃음> 국민이 모두 우리가 정치하자 이런 얘긴데 그거를 하여튼 악의적으로 사실 해가지고 퍼트리는거같그리고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죠 하면 어때 아 누구나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니 그리고 현실 정치 현실 정치도 저는 저 수박들 말고 음, 음, 음. 수박들 다 제끼고 진짜 좋은 분들 공익추구형 인물들이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0, 어. 2, 3 그런 분들이 거. 지금 촛불에 나오시는 이런 국민들이 하시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아, 진짜 어. 매주 나오는 이 촛불 국민들이 진짜 정치인이 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겠어요. 자, 우리 지금 하, 정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뭐 이거 보이기는 없어요. 수박들 갈아치우고 그 자리에 좋은 좋은 사람들 진짜 공익 공익을 추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몇십 명이 진짜 한백 명만 있어봐 뭘 못하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분들이 정치하도록 하는 거는 그 잘못된 게 아닌 거지. 그럼요. 왜 그걸 뭐라 그래? 난 그것도 이상해. <웃음> 아니, 그 어? 우리가가 너무 웃기다. 우리가 우리가 국민인데 이거 이거 촛불행도 우리가라고 그 편집해서 넣네 <웃음> 예, 그러니까 그 의미는 촛불이 촛불에 음, 지금 나오는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렇지. 그 사람들이 주인답게 정치를 음, 한다. 음, 정치라는 음. 게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 직업 직업 정치를 말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활동이 다 정치인데. 그렇죠. 직업 정치인도 되어야 한다고 보고 저는. 음, 그리고 네, 또 뭐냐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소위 말하는 간접 민주주의잖아요. 간접 민주주의와 그 대의 정치잖아요. 네. 이 대의 정치가 문제잖아요. 음, 왜? 음, 국회의원이 되면 다 기득권이 돼버려. 음. 그러니까 아무리 지지자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콧방기도안 끼다가. <웃음> 꽃빵기도 안 끼다가 선거철만 되면 마치 무슨 뭐 그냥 뭐코 그냥 코 짠데 코 그냥 땅이라도 닿도록 하는데 그런 가증스러운 정치 말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그 정치에 참여해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해 낼수 있는 정치 구조와 시스템 저는 이게 촛불 이후에 윤석열 이후에 가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봐요. 옳습니다. 어, 아멘. 어. 진짜. 그거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자 네, 그거를 솔직히, 실은요, 이재명 대표한테 제안을 했어요. 음.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 저도 같은 생각이고. 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어, 동의를 안할 수가 없죠. 이건 음. 너무 맞는 말이니까 진짜로. 우리, 우리가 정치한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이 논란 정리될 것 <웃음> 그러면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대답할 때 국민이 정치하는 <웃음> 거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그 창당 세력을 시, 싫어하면서 막 이렇게 <웃음> 얘기하시는 건데 이재명 당대표님 딱 정리해주면 깔끔할 거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데. 내가 했던 말이다. <웃음> <웃음> 이제, <웃음> 그 이제 그 말을 그대로 하셨다. 어. <웃음> 굳이 안 물어봐도 <웃음> 네. <웃음> 돼요. 아 이거 확답을 받고 이렇게 딱. <웃음> <웃음> 저는 정치 정치 직업 정치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웃음> 어.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말고. <웃음> 음. 직업이 있는 그 유럽의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맞아요. 자, 아, 자기 직업이 있고 그 직업군을 대표한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죠. 어, 그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각계 그 이재명 당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아요 지금 중중 대성 대선거제 이름을 모르겠어할수 있어. 중대선거구제 네. 중대 중대선거구제 왜중 다음에 될까? 하여튼 중대선거구제 중대 얘기하면서 비례 후보 네. 늘려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비례 네. 의원들 저도 그거에 적극 공감하거든요. 각 음. 계급 계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의원으로 올라야지 지금처럼 변호사들이 하고 검사 검사 출신이 하고 직업군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각그 알바하면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 음. 어, 음. 청소하면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 이러면 당연히 국민들의 의사가 바로바로 바로 당연하죠 출현이 되는 거잖아요 예. 목사님이 예. 하는 뭐 이런 거 그치 목사 목사님. 출신의 아, 목사 출신이 아니야 목사면서 하는 사람은 거야. 많구나 어, 그냥. <웃음> 지금 정치인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제 <웃음> 이렇게 <웃음> 봐요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정치가 왜이 모양이 되냐면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정치인,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기득권으로 바로 편입이 돼버려요. 음. 한 달에 뭐 월급 세비라고 그러던데 무슨 말 것도 세비라 그래 월급이라 그래 굳이 거창하게 <웃음> 천만원, 천이백만 원씩 벗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모자란다면서요. 뭘 어. 모자라? 뭐, 나모자라 모자라. 아니 근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모자라대요. 아 모자랄 수밖에 없어. 한 달에 쓸수 있는 돈이 이게 제대로 하면 몇 천만 원도 그렇죠, 그렇죠,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하죠. 제대로 맞아, 맞아, 한다면.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정도 돈 받으면요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뭐 5% 안에 들걸요? 그리고 그거만 있어? 5%? 그거만 있어 온갖 대우를 다 받으면서 어? 음. 온갖 의전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에 그렇게까지 가기 힘들면 월급을 한3 0 0으로 깎자 아... 진짜? 그런 법안도 있었잖아요 3 0 0으로 깎고 어, 국회의원들 후원금을 예를 들어서 한 5억까지 올려 아... 후원금을 그러면 그 후원금에서 얼마를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하면. 자, 지금 정치인들이 어떤 짓을 해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있어, 아무 짓도 안 하고. 음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중간, 중간만 있어도 뭐, 뭐 어떻게 된다더라 해가지고 아무 것도안 하고 가만히 있어. <웃음>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무 짓도 안 하면 후원금을 못 받을 거 아니야. 아, 그렇네. 그렇잖아요. 후원금을 못 받으니까 뭐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PR도가 알리고 끽할뭐 대선 기간에 자기 시, 자기 장사하느라고 문자나 띡띡 보내는 그런 짓거리 안 하고 <웃음> 야 진짜 내가 짜증나가지고 진짜 민주당 몇명 의원들이 내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보내는데 이재명 얘기 한 마디도 안해와 어... 근데 진짜 씨, 죽이고 싶더라 진짜 이런 씨. <웃음> 다 자기 정치만 하네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자기만 저, 살면 되니까 저희 무슨 놈의 정치 여기 정치인들이라고 이재명 얘기 한 마디도 안 하고 대, 대선 기간인데 자기가 뭘 했다, 뭐 했다. 와, 나 진짜 짜증 나지. 아무튼 자기가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아예 다 깎아버리고. 그러든지 그것도 나 괜찮다고 뭐 봐. 걸로만. 난 그것도 괜찮다고 어, 봐. 사는 걸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러면은 음. 아니, 300명밖에 안 돼요, 국회의원. 음, 음. 우리 국민 국회, 국민이 몇 명인데, 자, 300명 국회의원 우리가 지금 몇 명이나 알아? 300, 응, 303, 303. 음. 여튼. 뭐몇 음. 명이나 알아요 민주당 160몇명이가 아. 그렇다는데 몇 명이나 알아 누구라고 누구냐고 누가 아, 네. 있는지도 몰라 150명은 모르는 것같아요 가만히 아, 있으면은 <웃음> 가만히 있으면은 중이나 가, 가운데나 있으면서 다음에 또 재선을 해낼수 있고 그 다음 또할수 있으니까 아무 짓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는 직업 정치인 아니에요 네. 진짜 이렇게 되면 좋지만 음. 그렇대요 이스라엘 제가 말씀드는데 이스라엘은 지역구가 없대요 다 비례래요 음. 아 그, 그래 그런 음. 게 필요해 네. 왜? 그렇게 바꿔야 돼. 왜?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지역을 대표하냐고. 어. 어 지역은 국민들을 있... 대표하면 지역은 되지. 지역은 시장도 어 있고, 도지사 있잖아요. 시저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되지. 아 그러니까 구청장 있네, 생각이 보니까. 다 있잖아요. 시자체가다 어 있잖아요. 겹쳐, 그게. 그렇네. 그러니까 비례로 진짜 각계 각층의 그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서구 서구의 민주주의처럼 어, 그, 어, 그런 어. 시스템으로 가는 게 걸,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네. 근데 그렇게 하면 민주당 절대 못 받을 텐데 그죠? <웃음> 그러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도 청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런 식으로 반대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계속 직접 민주주의 체계로 점점 높아질 건데 음, 국민들의 음. 요구도 높아질 거고 음. 시대적인 흐름이야 이건 퇴보하지 않아요 절대 음. 윤석열이 퇴행시키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어. 국민들은 계속 진보하고 역사는 계속 변혁될 거란 말이에요 어. 음, 그거를 생각한다면 민주당도 정신 차리 사람들 그러니까, 많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힘당 다음에 청산대상은 지금 민주당일 겁니다 아마. 아니. 일... 둘다 똑같이 동산대장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웃음> 마세요. <있지> 자, <웃음> 내가 민주당을 욕한다고 해서 그 민주당 안에 개혁적이고 정말 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받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진짜 우리와 같은 어, 같은 시민의 한 사람 것처럼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음. 그런데 그 민주당의 백몇십 명이나 되는 안에 자기가, 자기가 그냥, 음, 국회의원의 꿈은 뭔지 아세요? 재선. 국회의원이에요. 아, 그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의원 꿈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의 꿈은 국회의원이야.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모양이 된거 아니에요. 나는 자, 나를 사랑한다.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만 했어 보세요. 왜2 30대 애들이 일배가 되고 저 국진당을 지지합니까? 어. 그 청년들이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그 청년들이 요국진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국진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음. 민주당이 하도 짜증나게 하니까 열받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은 뭔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개코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저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아멘. 아, 할렐루야. 네. 아, 아멘. <웃음> 아멘. 진짜 오는 <옳은> 말씀이십니다. <웃음> 맞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정치권이 다 개... 개선이 되는 게 알아서, 알아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촛불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어, 국민들의 힘으로 계속 개선을 시켜야 되는 우리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성, 신년회 한번 하고 이제 택시 타고 들어갔는데 택시 기사님이 어, 한한시간 갔거든요. 양재에서 노원 갔는데 택시 기사님이랑 이제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회 이렇게 딱 보여 드리니까 바로 이렇게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내내 이제 기, 김맹구의 MC 언니랑 같이 왔는데 아, <웃음> 근데 대단하다. 그분이 그분이 이제 집회 한번 나오시겠다고 해서 번호도 따고 했거든요, 제가? 음. 근데 요새 제가 택시를 이렇게 타, 타다 보면 진짜 그 민중의 생생한 분노 있잖아요 이 연성이 꼭 퇴직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택시 일을 하시다가도 진짜 나와서 광장에서든 어디든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이런 세상을 진짜 너무나도 바라는 그런 음. 느낌이 있어서 제가 우리 기사님의 행복을 빌면서 제가 이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행복하시고 <웃음> 저희 집사 만나요. 봉사제는 돈 없는 청년들이 배제된다. 그러니까 어 그거죠. 완전 봉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음. 한 만큼 받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물론 상한선은 두고 지금 받아가는 거한 달에 그렇죠. 천만원. 오케이 천만원 받아가라 이거야. 음, 대신 음. 열심히 해. 네. 그래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천만원씩 받아가게 하면 되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 누구예요? 저기 최강욱 의원 같은 분은. 아 그분은 진짜 한, 한 10억 받으실. 시 통장 같은... 열면 바로 찬대잖아요. 후원금 다. <웃음>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음. 네.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네, 네.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네. 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뭐 오늘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1 시간 1 0분 했습니다. 한 시간 십 분. <웃음> 어, 그래요. <웃음> 아, <웃음> 아, 오늘 왜왜 나이... 왜 빨리 간지 알겠습니다. 제가 뇌를 썼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웃음> 와, 네. <웃음> 뇌를 쓰니까 아, 대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 어, 어, 아,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웃음> 좋아요. 이런 거였구나 지금까지 얘기한 게. <웃음> 오케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웃음> 목사 <웃음> 진짜 사람 되고 있어요. 점점 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음. <웃음> 좋습니다. 네 저는 또 녹화하고 빨리 들어가서 또 우리 방송을 떠야 돼가지고 아이고. 빨리 가야 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이제 질문을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목요일 날 항상 하는 걸 묻는 질문. <웃음> 뭐, 뭐, 뭐.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옆에 있는 사람이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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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